다운로드 받으신 그 폴더 중에서요. 삽입용 영상이라는 삽입용 영상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어, 타이틀 영상하고요, 좋아요 구독 영상이 있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음, 타이틀 영상은 말 그대로 예 유튜브의 채널들에 대한 어떤 말 그대로 타이틀 영상이에요. 뭐 루루채채TV다라는 걸 짧은 시간 내에 소개를 하는 그런 거죠 뭐 드라마 할 때도 앞에 나오고요 뉴스 할 때도 뉴스 타이틀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짧은 영상입니다 한 10초 9초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좋아요는 이거는 특히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유튜브는 좋아요, 뭐 구독 눌러주세요 이런 것들 뭐 화면에서도 많이 띄워놓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예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본 영상 편집 때마다 끼워 넣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이 부분들을 이제 본 영상에 삽입을 할 건데요 얘도 평소 때늘 쓰는 거잖아요 편집을 할 때, 자, 미리 소스는 준비를 하고 있으시다가 이것들을 지금 우리가 편집하고 있는 그 폴더, 영상 편집 따라하기 라는 마스터 폴더에 영상 편집 소스 안에다가 지금 모든 소스를 다 보관을 하고 있죠. 자, 거기다가 자, 복사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프리미어로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편집을 할 거니까 불러드려야겠죠. 자 프로젝트 패널에서 더블클릭 빈 공간 더블클릭해서 자 방금 우리가 편집 바탕화면에 저는 뒀습니다 거기에 자 영상 편집 따라하기 소스에 가서 얘랑 얘랑을 동시에 선택하고 열기를 해주시면 가지고 오게 되겠죠 자 이런식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자 지금 여기 있는 타이틀 영상하고 좋아요 구독 영상은요 우리가 지금 편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인코딩을 통해서 사이즈를 줄여 놨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사이즈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 보시면요 네, 조금 버벅거리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어, 그거는 감안을하시고요자 이제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좀 전에 네스트 편집을 했기 때문에 통째로 이렇게 움직여 다닐 수 있죠 자 지금 우리 타이틀 영상은 커팅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딱 세팅이 된 영상이기 때문에요. 자 얘를 통으로 이 앞에다가 집어 넣을 거예요 어떻게?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럼 지가 알아서 밀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요. 어, 이 타이틀 부분의 소리하고 본 영상의 소리가 많이 틀리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놀랍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이 지금 볼륨이 조금 큰것 같으니까 살짝 내려 줄게요 한번 들어 볼까요? 지금 여기보면 볼륨 표시기가 있는데 볼륨 표시기가 빨간색을 막 치면 소리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좀 이렇게 낮춰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뒤에도 한번 들어 볼까요? 네 약간 더 높이는게 낫겠습니다 한요 정도?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보이시죠 화면 비율 그리고 여기도 보일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우리가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 소스들은요 전부 화면 크기를 1280x720 그러니까 hd 사이즈로 다 변환을 시켰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제공해 드린 이 소스는요 어, uhd 그러니까 3840 정도 되는 사이즈, 굉장히 큰 사이즈에요. 이거는. 사이즈 자체가. 그래서 큰 사이즈를 작은 편지 공간을 집어넣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지금 얼만큼 안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예, 화면을 좀 줄여놓고 보면요. 예, 선택을 하고 보면, 자, 효과 컨트롤 가서 보면, 얼만큼 줄여 될지 보일 겁니다. 자, 줄여보면, 그죠? 많이 이렇게 크롭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조절을 이제 해야겠죠. 자, 이거를 비율 조정을 통해서 쫙 조정을 해서 이렇게 그냥 맞춰 주시면 됩니다 테두리만 티 안나게 맞춰 주시면 되구요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더 크게도 되는데 그냥 저는 딱 맞출게요 딱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할게 없죠 자 그리고 타이틀 영상 앞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되겠죠 어 오늘 뭐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줄 거다 하는 약간의 광고성이 되는 그 예고편 같은 느낌을 줄 건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 인트로 씬이라는 영상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볼까요? 안녕? <웃음> 안녕 하고 있죠? 자, 요 정도까지만 제가 쓸 거예요 오늘은 이거 자동차 장난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웃음> 거예요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예, 간판 스타인 루루체체가 나와야겠죠 근데 지금 이 소리는 안쓸거예요 소리는 안쓰고 화면만 그냥 쓰게 될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집어넣고 한번 소리를 없애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타임라인을 제일 앞에 두시고 자 여기서 그쵸? 타임라인 앞에 안주면 엉뚱한 데막 끼어들잖아요. 제일 앞에 집어넣을 거니까 자 여기서 인서트 편집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인점과 아웃점이 뭔가 설정이 돼 있네요. 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앞에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그러니까 인점을 한 요정도? 아예 얼굴을 대고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여기 인점 잡아주시고 자한 요정도까지만 할게요. 아우점 잡아주시고요. 한 3초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적당한 것 같아요, 시간은. 다시 인서트 해서 집어넣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응.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 사운드도 별로 안 좋고 좀 웅웅거리잖아요. 이것들을 없앨 건데, 사운드는 뭐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눈치껏 아시겠지만, 위에 있는 여기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는 비디오 트랙이고요. 하단은 오디오 트랙인데, 클릭을 하면 항상 비디오와 오디오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동시에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없애버리시면 같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영상과 사운드를 분리를 시킬 거예요. 분리를 시키는 방법은 그냥 버튼 하나면 끝나요. 그냥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연결 해제 를 누르시면 각각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각각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밑에 선택하시고요. 딜리트 하시면 없어지죠. 어, 그러면 소리가 안 납니다. 물론 볼륨을 아예 낮춰버리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아예 소리를 안 넣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 화면 때깔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필터를 적당히 적용을 할게요. 자, 여기다가는 이미 썼던 필터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복사를 해서 넣어도 되구요 다시 한번 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음... 저는 그냥... 레벨 자 검색 레벨 자 레벨을... 자동 레벨을 한번 넣어볼까요? 톡! 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자동 레벨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자동 레벨을 넣으니까요 색깔이 중간에 살짝 변하네요 조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우겠습니다 자동레벨을 딜리트해서 없애버리시고 그냥 일반 레벨을 넣을게요. 레벨 검색하니까 레벨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나오죠. 자 레벨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 클릭해서 수동으로 조절을 해야 돼요. 자 약간 좌우를 모아주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자 약간의 대비를 높일 수 있고요. 그 후에 여기 있는 요 밝기 조절을 하면 되겠죠. 확인. 자이 정도 됐고요. 예, 아까처럼 중간에 색깔이 확 달라지는 부분이 없어졌지요. 네, 됐습니다. 조금만 더 밝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밝아져라 이 정도. 자, 오케이. 네.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보세요. 좀 너무 많이 들어갔죠, 효과가. 자, 머리를 잘 보시고요. 너무 이상하지 않도록 잘 조절을 해줍니다. 뭐 이정도 하면 될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밝기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살짝 이정도 아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여기 부분이 색깔이 이상하게 빠져버리네 근데 뒤쪽에 있는 거라서 그게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의 머리가 저렇게 되면 안 되니까 예, 이렇게 해서 밝기를 조절했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처음에 이런 영상이 나오다가 <목소리>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바로 넘어가게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조금 어색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예, 뭘 써야 될까요? 예, 잘 아시겠지만, 아, 잘 아시는 건 아직까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비디오 전환, 트랜지션을 쓸 거예요. 그죠? 렇 트랜지션을 뭘 써볼까를 고민을 할 겁니다. 자, 지금 레벨이란 글자가 있으니까 여기 안 나오는데요. 그럴 때는 꺼버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디졸브 하나 넣을게요 디졸브나 아니면 밀기 같은 거자 그냥 밀어내기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에 적용시켰습니다 자, 뭐 적용이 안된다 하는데 크게 상관없어요 상관있네요 프레임이 부족하고 이건 안된다 그러고 밀기 아 그리고 뭔가 반복되는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레스트 편집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쓸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쓸수 있는 거를 고르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시간을 조금 더 줄여 주면 돼요. 앞으로 땡기거나 뒤로 땡기거나, 아니면 양쪽을 잡고 이렇게 조금 시간을 줄여 버리면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아, 그래도 블랙 부분이 나오네요. 어... 앞에 포개져야 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를 쓰지 말고요. 일단 안되니까 다른 거 그냥 적용하죠. 뭐 여기다가 어 그냥 디졸브 정도 교차 디졸브 얘도 뭔가 문제가 있네요. 반복된 프레임이 포함됩니다. 라고 되있는데 뭐가 반복이 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일단은 이렇게 한번 보구요.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볼수 있거든요. 음,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거 쓸게요. 안녕! 오케이, 이 정도 괜찮죠? 안녕! 뉴레시티 t v 에테라요 자, 화면이 어색한 부분들도 이제 장면 전환으로 다 극복을 했구요.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자, 시프트 잡고 딱 끝에 맞춰주신 다음에, 어, 소스 중에서 좋아요 구독 영상 있죠? 이거 갖다 붙일거예요 얘는 뭐 그냥 이런 영상입니다 자 일단 볼륨이 좀큰것 같으니까 볼륨만 조절을 하고요 나중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사이즈만 조절하면 될것 같아요 자 통으로 다 쓸거니까 그냥 드래그해서 탁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리가 좀 크니까 나중에 볼륨을 살짝 자 여기서 줄입니다 볼륨은 이렇게 해야 보이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사이를 잡고 당기셔야지 볼륨이 보입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자, 그리고 여기서도 장면 전환이 하나 필요하네요. 자, 여기 장면 전환은 이런 거 한번 써볼게요. 그냥 검정으로 물들이기. 끝났으니까. 자, 이런 거 하나 적용을 하고. 자, 이런 메시지가 아, 떠도. 마.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구독과.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이 뒤에 영상 쪽은 지금 많이 화면이 크롭 됐잖아요 자, 이 크롭 됐던 것들을 이렇게 조정해서 예, 펴줄게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트랜지션 효과를 계속 적용을 했는데요 뭐 굳이 안해도 상관은 없지만 제가 보기엔 좀 어색해서 이렇게 넣은거예요 여러분들은 굳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자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최종단의 편집까지 다 끝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다 마무리를 뭘 할거냐면 하 어...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 동안 있잖아요 그때 좀 심심한 것 같아서 여기다가 어, vgm 같은 걸좀 깔아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영상 위에다가 그 로고 같은 것도 한번 박아 보도록 하겠습니다